안녕하세요 마사지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어 고객분들이 보내주신 소감 문자를 좀 몇개 모아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예약은 간단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떠한 상담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예약 시 문의가 길어지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상담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마사지가 끝난 뒤에 이렇게 소감을 보내주시는 것은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객들한테 분 소감을 묻게 되거든요 제가 나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제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소감을 묻는데 저한테 받고 가신 분한테는 따로 소감을 묻지는 않습니다 묻지는 않는데 고객분들이 소감을 보내주시면 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도움은 되는데요 어 가끔 가다가 제가 그 회음부 쪽으로도 마사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자극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내용은 좀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는 좀 곤란하고 건강적인 측면으로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한 저한테 네번인가 다섯 번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감사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마사지 받고 자세도 좋아지고 몸에 막혀 있던 곳이 다 풀리는 것 같네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이후에는 전부 남성 고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사지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습니다. 알려주신 사주풀리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사주는 원래 3만원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간단하게 무료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고그 위에 윤학격경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분의 일주를 얘기하는데요. 어, 일주만 검색을 해도 많은 양의 인터넷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보내드렸던 거고요. 저녁 식사는 같이 먹어서 안 먹고 지금까지 TV를 보다가 이제 침대에 왔습니다. 중략하고요 <웃음> 나는 처음부터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놀랐고 또한 일하실 때 집중력이 대단한 것에 또 놀랐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먹었고 여러모로 고마웠습니다. 청주국 한번 시간 내서 오세요. 내가 힐링 시켜 드릴게요 자 이분은요 제가 저녁을 드렸는데 오시는 손님한테 다 이렇게 저녁 기사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오실때 엄청난 그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빈손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수하지만 그냥 백반 6천원짜리 백반 하나 사드렸어요 오늘 최고였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기분좋게 마사지 받고 갑니다 또 올게요 건강적인 측면에서 뭐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내용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찾기가 힘드네요 또 이게 마사지 받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 며칠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신랑이랑 관리받았었는데 아팠던 곳 여기저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고 갈게요 하있는 점심 드세요 이 내용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재촬영을 희망하신 고객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우선 소감 문자 맨 밑에 있는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참고로 저희는 10시 마감이라서 9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막타임에 오신 분이셨고요 이분이 그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가셔서 영상 할인을 1만원을 받으셨는데 다음에 또 촬영을 희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한 사람당 한번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할인은 안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희망을 하시면 얼마든지 또 촬영을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촬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신청을 해주시고 요 어, 할인은 한번만 되고요 어, 친구분 데리고 오시면 같이 받으실 때 촬영할인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도 역시 무료로 간단한 사주를 봐 드렸는데 다음 손님이 있어서 현장에서 봐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렸던 게 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밑 토가 문자는 밑에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방문하겠습니다 너무 만족입니다 다만 조그만 자극에도 신체 변화가 좀 심한 스타일이라 죄송했네요 좋은 밤 되세요 사장님 이거는 이제 어, 마사지 받다가 발기 작용이 이제 일어나셨다고 하신 걸 말씀하신 거죠 그거야 뭐 남성들의 신체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분의 말씀 드린 바 있고요 대단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매우 좋아요 잘생기셨고 항상 웃는 얼굴에 마사지는 최고 최고 아, 이분은요, 잘생기신 분이죠, 이분이야말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잘생기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분이 더 잘생기신 분이셨습니다. 나 다음에 또 방문해도 오늘 같이만 해주세요.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좀 챙겨주세요. 아까는 아침도 안 드셨다는 말에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 뭐, 이거는, 어, 예, 그렇고요. 네, 요거는 마사지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소감인데요 이미 소개를 몇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정말 교육 잘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셔서 마사지가 뭔지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동영상 보면서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점심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늦게 끝나서 유유유. 자 이분은요 어, 제가 문경에 있을 때 수원에서 오셨던 분이세요 부인한테 마사지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배워 가셨던 분이고 출장은 원하지 않으셔서 하지 않으셨고요 동영상도 구입을 하시고 가셨죠 점심은 이분이 사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사드리는데 어 문자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요 내용도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교육을 받고 가셨습니다 혹시 예약금을 받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마사지 교육 이후 2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는데 고객이 만족할 정도의 저의 마사지 스킬 퀄리티에 자신이 없어서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마사지 굉장히 잘 하셨어요 마사지 실력은 보장할 수 없으며 시각시 1만원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환불 가능하지 않다고 고객에게 문자 전송된 상태입니다. 돈은 전액 선불 받은 상태이니 걱정 마시고 편안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훌륭하신 편이고요. 정 자신이 없다면 무료로 시간 추가해드리세요. 추가했다고 말하지는 말고요. 이 고객은 전에 여기 한번 왔던 고객인데 무척 점잖으신 분이고 진상이 아닙니다. 인상차기는 체중은 한 땡땡 되고요. 땡땡땡땡땡땡한데 멋쟁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장을 가셨고 고객분한테 소감을 물었는데 아주 만족하셨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객이 아주 만족하셨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네 그럼 다행이네요 편안한 밤되세요 3만원 입금 완료 하였습니다 지각에관려한건 고객이 환불 요청하지 않아 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은 원래 어, 1만원 환불이 그 원칙인데요 이분은 늦을 거라고 미리 거의 1시간 전쯤에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지각이라고는 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장 요금은 7만원 인데요 7만원 중에서 4만원을 지급하고 3만원이 커미션이 되죠 그런데 좀센것 같은데 어, 한번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고객하고는 어, 직접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직접 연락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커미션을 안받는 걸 원칙으로 있기 때문에 어, 커미션이 비싼 거는 아니죠 손님이 보내주셨던 소감 문자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받았습니다 친절하고 어색하지 않게 잘 받았고요 마사지 받는 내내 또 언제 받을까 하는 생각으로 몸도음도 시원하고 가벼워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며칠 뒤에 이분이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진상 손님과 매너 손님이 뭐죠 난 매너 있는 손님이고 싶은데 충분히 매너 있으신 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손님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요 가끔 가다 고객이 지나치게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손님이 가끔 가다가 좀 둘을 넘어서시는 고객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사지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지나치게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좀 오버를 해서 좀 그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정도 적절하게 제어를 하는 방법을 알죠 의사 표현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은 조금 손님 기분 나쁘지 않게 제어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보낼 때는 좀 염려되는 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손님이 너무 앞서 간다 싶을 때는 그러한 점을 마사지사한테 좀 안내를 했었던 것이고 마사지 받으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뭐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고요 마사지사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책임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마사지사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손님이 뭐 진상이건 어쨌건 뭐 이런 거를 굳이 마사지사한테 제가 경고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마사지를 오래 해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드리는 입장에서 문자를 넣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손님인데요. 제가 출장 마사지가 처음이라서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잘해주시고 뭉치꽃도잘 풀어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받고 싶네요. 자. 역시 아주 만족하신 듯한 소감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뭐 대충 뭐 인사치라도 손님이 말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이런 소감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 잘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처음 마사지를 저한테 배워서 가셨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저는 단체 교육이 아니고 개인 지도인데다가 정확하게 꼭 필요한 거를 놓치지 않고 딱 지도를 해 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 시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아니고 짧게 배워도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모든 마사지사가 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도를 해 봤을 때그 말하자면 자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가르쳐도 흡수 능력이 좀 빠른 사람들은 더잘할 수가 있겠고 하루만 배워도 대부분 한 80% 이상은 다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감안은 하시고 몸이 좀 아프셔서 정말 확실하게 받고 싶으신 분은 샵으로 오시길 바라겠고요 마사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